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지탄받고 이런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데 좋은 정치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해낼 수 있는 관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보다무관심분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현대사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 영향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거나 뭐큰 틀에서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 세력들이 바뀌거나 했을 때, 이거와 전혀 무관하게 사회적 강자들은 잘 살아요. 더잘 살거나 잘 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약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에 닥칠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을 빨리 구제해야 되는데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아픔들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주 어, 국민들에게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정립이 되는데 언론에 나오고 그 이면이 있더라도 단편적으로라도 그런 걸 보고 분노해지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어, 최근에는 뭐 이런 지상파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아 상당히 극단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지금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어 저는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진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이쪽 진영을 지지해왔고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는 정치를 하면서는 양쪽을 다 봅니다. 아 제가 뭐 중립이라 중도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그러면서 최근 느끼는 게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더 극단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화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강성들이 창궐해서 세력을 잡게 되면 지지 세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머지 합리적인 예를 들어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 쪽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m z 세대를 제가 좀 기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어, 이런 진영보다는, 저는 아직도 진영 문제입니다. 뭐, 우리 진영이 잘 돼야 되고,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m z 세대들은 그걸 지금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치인보다는 좋은 정책을 선호하고, 그, 그쪽을 만드는 쪽을 지지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정보의 유통이 되게 빨라서, 과거 같지 않아서, 어, 비리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좀더 나은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52시간 근로제 도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뭐 외국에서는 지금 40시간 뭐 30시간 주당 근무시간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도 지금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그 정도 걸맞는 경제 수준에 걸맞는 노동 시간이라면 지금 주당 52시간도 사실은 약간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과정에서 들어오기 때문이긴 한데 물론 이제 기업들의 애로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추세를 역행한다는 거는 정말 물론 노동자들도 불만일 테지만 사회적으로 봤어도 어, 지금 중시되는 가치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들이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여가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출산 이유도 그런 곳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고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주유수당을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이런 얻어온 것들이거든요. 과거에는 막 노동자들이 희생도 해가면서 옛날 절차인 열사는 분신까지 했었잖아요. 그대하고 그때하고 뭐~ 노동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걸 역행한다는 건 이걸 다시 또 어~ 원래대로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러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뭐 왕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 초고령 사회의 문제도 결국은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어, 인구가 그 출생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저 고령 인구 비율이, 물론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된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음. 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적어서 비율이 더 커진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런 공공이 만들어가던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일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돼 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엄청 지금 줄여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던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음 좋은 일자리를 뭐 그 세대별로 서로 경쟁하는 일자리들도 있어요. 어, 그런 일자리는 어, 좀 고령화된 세대는 다른 일자리로 보내드릴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큰 틀에서 줄기를 잡아서 끌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아직도 IT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IT 인력 양성한다고 막 지금 기업들이 i t 쪽 전공하는 사람 뽑아서 교육시켜서 어, 그 업무를 맡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해. 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볼때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어, 우리 그 뉴딜, 디지털 뉴딜, 또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런 거에서 신산업 쪽에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산업 쪽에 투자를 꽤 정부 차원에서 많이 했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약해져서 걱정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고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좋은 일자리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콘텐츠 산업,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탕들을 깔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산업도 대부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컨텐츠 산업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가 반도체 산업 몇 배예요. 스마트 시티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반도체 산업 몇 배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을 갖고 좀더 정부에서 끌어주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좀 어, 정부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볼때 가장 괜찮은 부분은 뭐, 뭐냐면 스토킹 방지법.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아마 국민들을 섬기는 태도가 아닐까. 사회 다방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를 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